이제 우리는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주기율표가 어느 순간 뚝딱하고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 이렇게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주기율표에 변천 역사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 120여가지의 원소들이 딱 이렇게 배열 정렬이 돼있는 상태라고 다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 그런 카드게임 해봤을 거 아니야 어,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 하트 이런 무늬별로 1부터 13까지 이렇게 쭉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게 되는데 현재의 주기율표가 그런 식으로 딱 무늬와 숫자가 정렬되어있는 그런 상태라면 아직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그냥 그 카드들이 바닥에 흩뿌려져있는 이런 상태라고 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걔네 문의대로 그리고 숫자별로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뭘까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주기율표의 역사에서 라부아에가 나오게 됩니다. 라부아지는뭐 별거 없어요. <웃음> 물분해 실험 많이 들어봤죠? 물분해 실험하는 사람인데 그때 발견된 한 33종의 원소들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원소라고 할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아직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최초로 한번 분류해봤다. 최초로 분류를 해봤다. 그거를 네개의 그룹 정도로 한번 분류해봤다. 이게 끝입니다. 한번 분류를 시도해봤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현재의 과학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데베 라이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데베 라이라는 사람은 세쌍 원소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돼요. 세쌍 원소들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원소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어 아까 말했지만 그 카드들이 바닥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개의 카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카드가 있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 요런 카드가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성질이 비슷하더라. 근데 이 세쌍 원소 사이에 어떤 특징이 있냐. 리튬의 원자량은 7이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트륨은 23, 칼륨은 39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세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녀석의 원자량을 보니까 이 7과 39를 더하면 46이죠. 그때 이 가장 작은 원자량과 가장 큰 원자량의 평균값이 바로 요 중간값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걸 우리는 어 세쌍 원소설이라고 이걸 데베라인을 알아냈습니다. 밀도 끓는 점 원자량 뿐만 아니라 밀도 끓는 점등 여러가지 물리적 성질이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원소 사이에 가장 작은 녀석과 가장 큰 녀석의 중간값을 이어 중간 물리량을 갖는 녀석이 갖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표다운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데베라인은 그냥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만 짝을 잃었기 때문에 아 그냥 여기에서 끝이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뉴렌즈의 옥타브 설이에요. 팔 음계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옥택규칙, 옥타브 이런 어 옥타라는 접도가 들어간 팔과 관련돼 있다는 건데 아 이때 옥타브 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원소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요.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원자량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서로 나열했을 때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른 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리튬 다음에 우리는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1,2,3,4,5,6,7,8 이렇게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녀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바로 어, 뉴렌지의 옥타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기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네온이 빠져있네요. 네온이 빠져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라고 해도 맞는 건 아닙니다. 어, 이따가 선생님이 보여줄 텐데, 어쨌든, 여덟 번째도 아니고 아홉 번째도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이 네온이라는 비활성 기체는, 어, 반응성도 작을 뿐더러 그 양이 작은 게 많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주기율표, 다음 주기율표의 첫 번째 시도 정도 되는 것, 이게 뉴렌즈의 주기율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아 이제 세 번째는 뭔가 최초의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맨들레프에요. 맨들레프. 최초의. 주기율표, 뭔가 진짜 주기율표다운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게맨델레프고요 역시 원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맨델레프의 주기율표의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점은 아,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걸 배열했는데 이제 황이 들어갈 차례가 됐어. 그러면 은 얘보다는 황이 더 무거우니까 이 자리에 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앞만 봐도 이 녀석은 질소랑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산소랑 성질이 비슷한 거야 순서대로라면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갈 차린데 과감하게 맨델레에프는 여기에다가 황을 배치를 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뭐다? 빈칸으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델레에프는 이렇게 과감하게 성질이 비슷한 녀석끼리 나열하고 성질이 이렇게 비슷한 녀석이 발견되지 않은 요 녀석을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둔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원소가 좀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 이걸 발견하지 못했고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녀석의 성질까지 예측했다라는 게 맨들레프의 주기율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배열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데 이때 아르곤의 원자량은 40이에요. 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칼륨은 39잖아. 이게 더 가벼우니까 자리가 바꿔야 되거든. 근데 앞만 봐도 너는 여기 있는 게 성질이 비슷하고 너는 여기 있는 게이 녀석들과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야. 즉몇 가지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이거를 오류를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모즐리라는 사람이에요. 모즐리. 이름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줄리의 주기율표고 바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된게 모줄리의 주기율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원자 번호 양성자 숫자를 세는 법을 이렇게 알아낸 방법이 바로 모줄리의 현재의 주기율표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해봤는데 그러면 모줄리의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